네 맞죠? 어디야? 어디야? 거기 왜 들어가? 뭐, 뭐, 뭐야 뭐 이거 와와이똑같와 와, 오랜만이야 근데 이게 좋잖아 야지져줘라 어다 어다 어다 다그째 있으면 죽을다니 여러분 제가 SCP 좋아하시는 거다 알죠? 그래서 오늘은 SCP들을 처음 할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라이트헤드, 진머리, 로드키레시 우울한 어머니, 황랑하는 신념, 부끄럼쟁도 있고, 거 다리벌레도 있고요. 추가 슬라이드, 스마일룸, 열차 먹는 사람부터 해서 코필드, 르브앤더스네 카툰캐시네요자 이렇게 많은 SCP 어디부터 갈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딩동댕 그렇지 정답은 내가 가고 싶은 곳. 어 일단은 여기 독방에 갇혀있네요 자 1번 요게키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왜 그래 나라왜 항상 시작부터 시 3번 3번 잠깐만 이러면 저 있어. 사이렌 애들 맞죠? 제 머리에 삼성전자 TV를 달고 있어요 비왕이면코복을드좀들어줘라 돌진하겠습니다 자사이렌레드 어딨냐 내가 구해줄게 빨타 친구야 일로와 구해줄게 자동차로 와내 자동차로 이쪽 빨타 아이고 어떻게 빨리 라니까 너를 자동차로 부숴버리겠다 미쳤어. 아, 어, 석 어, 아, 어. 잠깐 이건 뭐지 집머리 우, 야 집을 잘 선정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자 들어왔습니다 띠! 정렬 주세요!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자동차가 있어요 와 어? 저기 저기! 내가 돌로다다 야! 예예예예예예예예 빨 어디라! 어디라! 거기 왜 들어가! 거기 왜 들어가! 저리 깔! 와! 미쳤어! 야! 진짜 도왜 그래? 와! 어? 모르겠어! 뭐야? 와! 어? 또 사라졌어! 자 여러분 제가 모험 한번 해볼게요 저 다리 사이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볼까? 뭐야? 저 안에 사람 있잖아 으, 너무 싫어 들어가볼게요 오 여기 노선도가 있구만 왜왜왜왜 뭐여차 오냐? 같이 가 얘들아 어? 저기 기차 저 기차 갔죠? 기차 뭐지 이거? 뭐, 뭐, 뭐, 뭐, 뭐야, 이거! 와! 와, 이 눈가, 와! 극혐, 극혐! 와! 저, 닭살 도와살 지금,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타도 되는 건가? 눈 돌아가는 거 봐요, 이거! 아, 너무 무서워! 아, 나 진짜 이런 거 진짜 싫은데. 봐! 야, 사람 먹힌 뭐 거야, 너? 뭐야, 나 지금 춤추는 거야? 다리가 고장났나? 고쳐줘야 되나,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번에는, 가종캐도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일단, 가르 뒤로 나가볼까? 자, 왔습니다. 오, 맞다. 와! 뭐야! 뭐야! <웃음> 귀엽잖아! 야, 야, 야, 야. 이리 와봐. 야, 고양아, 이리 와봐. 나비야! 뭔 소리, 아! 와, 생긴 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생긴 거 보세요, 이게. <웃음> 아, 근데 나를 왜 이렇게 귀엽지, 얘가? 어우, 무서울 것 같아. 요 <웃음> 우와! 사람들 다 죽이고 있잖아! 내려와, 나비야. 내려오라고. 어, 뭐하니? 자비야, 내려봐 아, 아, 아, 아. <웃음> 자, 이번에는 고어필드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닌다는 얘가 있어 어! 어! 보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마어시하네요 와, 잠깐만! 야, 올라탈 수 있어? 야, 나도 올라타자! 아, 지금 저 친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가봐요! 귀엽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다리가 근데 되게 얌생이 같다 너. 아 제가 결론을 내자면 얘는 그냥 무섭게 생긴 아주 착하고 이쁨 애완견이네요 공부룩 그 자체가 제일 좋아하는 공부룩 부끄럼쟁이 자 이제 공부룩 만들어 가볼게요 공부룩 있어 공부룩 어 뭐야 거충 있어? 어 나도 거충 있지? 사람 목을 꺾었나? 갈비하게 찢었나? 저거가요 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치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다다오다오다오다오 소리소리지르소리지르소리소리소리지다 소리지르다 소리지르다 소리지르다 소리지르리지르다 소리지르다 소리지르다 소리지르다 소리지주인 소리지르다 소리지르다 소리지르다 소리지르는다 소리지르다 소리지르다 야리르다 소리지르다 소리지르다 소리지르다 소리저르다 소리지르다 소구지르다소리지세다소세그렇지전다소리가 그렇지, 꼭, 그렇지, 비메로비메로 여러분, 보셨죠? 자, 저쪽이야, 이번에 달려, 가! 혼내켜, 죠 가라! 야,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이거 배나무, 숨어. 아! 자, 이번에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 코봉을 대해서 제가 이 녀석을 만난 적이 있어요. 브릿지 웜! 어디지? 브릿지 웜. 어, 다리벌레, 여기 있네요. 자, 이 녀석 어디 갔죠? 보통 얘는 서식하는 곳이 구리거든요 우리 불이 지우 어디있니 호봉이 형 왔다 와잘 있다 안녕 야재있었야 아하 오랜만이야 근데 이게 쫓아와 쫓아오지 마아하와와와하하 무서워. 와와하하 올라가면 죽지 않을 거예요. 야, 뭐 어쩔 거야, 네가? 뭐 어쩔 데자 여러분, 이럴 때 자신 있게 불닭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저 꼈죠. <웃음> <웃음> 아, 아, 아, 다시 자시 자동차 있어, 자동차. 나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야, 석자 어, 야, 저빼줘 친구야. 아니, 공지 말고 빼내라고. 아, 아, 아, 찢지말았어 아, 아, 나,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